오늘도 최고의 바이킹이 되어볼거에요 <웃음> 안녕 여러분 즉각 즉각 즉각이에요 제가 지금 바이킹 시뮬레이터에 바이킹이 되어는데 화살이 나왔어요 화살이 화살을 중심적으로 해봅시다 이 화살이 없던거거든요 나는 여전히 아, 얘네들이 아마 아직도 최고 아닐까? 오오 630K 630K면 얼마야 엄청난데? 81K 오 나이스 오 화살 좋은데? 오예 지아 너희들 가진걸 다 내놓으라 내놓으라 박스도 부셔지나 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화살이 리필이 돼 다시 차요 화살이 여기 봐봐 이거 봐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찾는거야 오 엄청 좋아 오케이 다음 방에 어디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지 너그래 여기 숨어있지 갈수 있어 돈이 많은거야 우리 3 5 0밀리언 이것도 갈수 있어 9.5밀리언 좀 돈을 모아야 되네 자 그럼 여기 와서 우리 화살로만 계속 해보고 있어요 오 그래도 한방에 죽일 수 있어 오케이 화살로 하니까 게임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우와 엄청 멀리 나가네 오 이거 백도 사줘야겠는데 사줄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와, 반짝이요. 화살 수가 23개가 됐고, 한번 하면 700밀리언을 줘. 700밀리언 블란더를 우와, 왕 얼마 주니? 이 어, 피했어. 쇼군 13밀리언, 대박, 대박! 다음 방이야. 저기 새로운 패시 나왔나? 새로운 패는 안 나왔어. 무기 바이올 버튼 이게 뭐지? 패는 안 나왔네. 그럼 내게 최고인데 아직도? 술탄 너좀 멋있다. 오우. 오우. 자 이렇게 앉아서 클릭을 해주면 돈을 쭉 벌어주는 거죠. 오와쏘 우와 227밀리언 우와 엄청좋 오케이 이정도면 또딴데갈수 있지 않을까? 코오 cool. 돈은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버는 게 제일 좋으니까 Q까지 왔어. 그러면 갈수 있지 당연히. 당연히 갈수 있지. 15T도 갈수 있지. 플로팅에서 여기가 마지막이래. 마지막 땅이야. 패치 여기 볼까? 어 얘네 한 방으로 안 죽어. 아 여기 내가 제일 좋은 거네 갓 라이크 like. 아직 내가 제일 좋은 거야 안나왔어아직 리벌스 멀티플라이 50배 51 75 5 5 5 5무5 5 5 5이5 5 5 5 5 5 5 5 5 5 5 5 5면 돼. 1 5 0준5이 8큐잖아, 200 하고 어, 남았잖아300 멀티플라이, 300 멀티플라이, 이러면 보 32.9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 거로 하니까, 이거 하고 마지막 거잖아. 600, 우와, <웃음> 살수 있어. 드디어 시킨 850배! 와박사 하나만 부시면 돼 백에 올인 다투자 내가 가진 돈 백에 다투자는 하 거야 요 요요요 오호 오케이 자 볼을 좀 넣어 주시고요 박스도 좀 늘려 주시고요 와우 화살이 둥글둥글 이쁘게 생겼어 그치 색깔도 마음에 들고 우와 <웃음> 이거 봐 방패가 돌아가 활쏠때어예 방패 가 방패 휘리릭? 휘리릭? 그래? 제일 높은 곳으로 래고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가지고공격그거야래를자꽉 찼어 다 샀어 어디만큼 샀니? 우와! 한 번에 다 샀어 와우! 이큐트트야쫓아오지만 깜짝아 크아! 까불고 있어 이것도 사볼까? 어디까지 샀니? 다 샀어? 어좀 남았어 빰 그렇지, 멀리서 도망가야지 스카일랜더 음... 하하하 <웃음> 이 검... 이거 화살 진짜 멋있다 오. 쉬, 어, 나 이제 안 약하지? 니네 따위들이 나를 한방에 죽일 수 없어 치, 치, 치, 치, 치. <웃음> 왕도 아닌 것이 누구니? 아, 나 공격당한 거 아니구나 빰빰빰빰 스카이킹 한방이야. 아 얘네 멋있다. 이 보아하니까 얘네들은 좋은 나라인가봐. 내가 나쁜 사람인가봐. <웃음> 바이킹이어서 그런지. 천사 날개를 달고 있잖아. 뺨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제 원하는 거다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왜냐면, 배수, 돈을 바꿀 때 플란다를 공을 바꿀 때 이거 봐. 뭐지, 이뭐 어떻게 너무 많이 줘서 너무 많이 줘서 부담스럽다. That's l a n c e that's lance. That's lance. 발음이 어려워. 우와, 오, 거의 6 b 리언 데미지야. 오...이거봐 스몰드 검도 제일 좋은거 방패도 제일 좋은거 오... 백도 가장 큰거 화살도 제일... 대박 그리고 시킹 더이상 좋을 수 없어 이 모습이야 그게 우와 이거봐활봐 봐. 잠깐만 팻 볼까? 내가 가진 게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아 이거 봐, got like. 어머, 다 했다나. 아 이제 이런 거 PVP 나못 이길 텐데. 얘들아 니네 오, 애들 많아졌네. 피우, 피 어. 내가 생각보다 글세지 않나봐. <웃음> 어, 어떻게한 발이 죽었지? 희한하네. 희한할세. 휴. 내가 얘네한테 이렇게 막 맞아도 안 죽는데. 에이 스카이킹. 이거 봐나안 죽잖아. 야 스카이킹, 너 그렇게 날 때릴 거야? 아, 아, 아 때리지 마. 나는 스카이킹이. 너에게 할말 있어. 후아, 후아. 이 섬을 나에게 넘겨라. 나는 바다의 왕, 착하게 왕이다. 착하게 왕. 내가 바로 시킹이다. 여기 앉아볼까? 앉아볼까? 야 비키야 앉아봐 이거 니거야 네 이거 니꺼라고 네 못앉져여이게 앉을 수 있었는데? 내가 요번에 업그레이드 중에 제일 좋은 건 방패인 것 같아 방패가 너무 제일 멋있다 비키라니까 뚜쉬 두시! 우와우 자 나의 병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야야 가지 말고 날 따르라고 응? 내가 너희 왕을 잡았다니까 내가 더세다고야너 왕이 말하는데 이 자식들 귀를 기울여야 될거 아니야 귀를 기울여야 될거 아니야 귀를 기울이라고 아.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빰빰빰빰 호 PVP 한번도 안하나?